현재 전 세계는 인더스트리 4.0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비전 IC는 효율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스마트 팩토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비 관리 솔루션 IBM MAXIMO와 확장 모듈의 사용을 제안합니다. IBM MAXIMO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설비 관리의 핵심 기능을 제공하며 운영 성능을 분석하고 설비 상태를 관리하는 어셋 헬스 인사이트, PM 스마트 캘린더, 맥시모 어셋 모니터링, 그리고 현장 중심의 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맥시모 스마트 안드로이드를 통해 스마트한 설비 관리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려면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설비의 건전성을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어셋 헬스 인사이트는 복합적인 데이터 요소들을 통합하여 설비의 건전성을 점수로 계산합니다. 설비 수명, 작동 상태, 교체 비용 등 여러 요인을 분석하고 신뢰성 높은 인사이트를 도출하여 유지 보수나 교체 시기에 대한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최적화는 설비관리 시스템의 필수적인 기능인데 캘린더 형태의 PM 스마트 캘린더는 예방정비 주기를 변경하고 작업 스케줄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화된 캘린더의 예측 결과로 작업의 적절성 여부를 파악하고 PM 스마트 캘린더로 캘린더에 나열된 작업 스케줄을 조정하여 업무 로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대부분의 설비가 자동화 될 것이기 때문에 설비 상태와 보전 작업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맥시모 어센 모니터링은 작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공정 도면 상에서 시각화하기 때문에 누락된 보전 작업을 방지하고 작업의 지연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커넥티드 시스템은 인더스트리 4.0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현장 중심의 보존 활동을 지원하는 맥시모 스마트 안드로이드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환경에서 설비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보존 작업 시 종이의 작업 이력을 기록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설비를 인식하고 점검 데이터와 작업 전, 작업 후 사진, 작업 이력을 즉시 입력할 수 있어 보존 업무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맥시모 연계 솔루션을 도입하면 설비의 건전성 판단, 유지보수 일정의 최적화 설비에 대한 직관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현장 중심의 보존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하고 신뢰도 높은 설비 관리를 수행하여 비용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